자, 연천군의 제일풍경채가 청약 공고를 냈어요 분양공고를 네. 냈고 옵션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옵션이 조금 고민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인리어 전문가, 뉴빌드TV, 남계열 대표님과 네. 함께 어떤 옵션을 선택하면 좋을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48 타입의 84A 네, 평면도입니다 아, 제가 평면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 대학에 해달라고 얘기하려고 네. 아, <웃음>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일단이 보면 보면 우리가 뭐 기본 표면은 포배 기준이 그죠? 네네. 네. 일반적인 거고 여기 신발장 쪽에 공간 네, 쪽에 패드가 네, 있다는 거, 이거 좋은 거 같고 알파룸이 없다라는 거. 주방이트인데 주방 이리덤인데 알파룸이 네. 없다. 알파룸이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안방에 발코니가 네, 네. 없다는 것도. 발발 발코니는 나중에 네.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방에 <웃음> 발코니도 없다. 요새 이게 네, 네. 뭐 대림 따라 하는 건가? 유행인가 봐요. 제일 풍요 제가 먼저 했는데 대림 뒤에 따라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뭐, 선우는 저희가 모르니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 <웃음> 어쨌든. 어쨌든 뭐, 요런 네. 식으로. 일단 네. 됐고. 네. 네. 옵션을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년도 중문. 아, 잠깐, 잠깐. 기준. 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거냐. 어, 이야기 해주세요. 아, 네. <웃음> 자, 내 네. 네, 이제 이야기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이, 그, 또 전문가니까. 아, 좀, 그러니까. 다, 좀 정의가 다르겠죠. 아, 똑같은 거야. 아. <웃음> 자 지금 선택을 안하고 나중에 설치를 하면 불편해질 수 불편해질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네. 것들 기준으로 음. 그리고 심미적인 것보다는 음. 기능성이 우선하는 것들을 음.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 좋다 맞습니다 네. 아,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 예, 공부 이정도만 해야죠 그런데 네, 저 중요한 건 링크를 걸어야 돼요 아, <웃음> 네, 어, 네, 옵션 선택에 대한 기준을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신 영상이 있는데 어, 우리 지금 74만, 예. 7 5만 100만 나와야지 아, 13만 채널 네, 13만. 그만해. <웃음> 빨리빨리. 빨리 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도 나와 있지만 현관중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다. 없어요. 그러니까 네. 디자인적으로 3인동이냐 뭐 슬라이딩이냐 뭐다 떠나가지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게좋지 일단 않나? 중문은 들어갈 때 옵션을 선택하는 아, 걸 추천하는 편이다. 어, 추천하는 편이다. 편이다. 네, 네. 자 그리고 냉장고 플러스 시스템 수납장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설치가 기본으로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막통째로안 음. 주는 건지. 냉장고 장정도는 원래 주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없으니까 뭐 네. 결정을 못하겠어요. 그게다 다, 점수니까 좀 불안해. 불안해. 아니, 안 주면 안 주면은 따로 해야 돼 내가. <웃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없다 아, 없다 따로 해야 된다. 음. 그럼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불편한 거잖아요, 이거는.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건 하, 좀 애매. 해 하여튼 뭐 이런 예. 부분. 엔지니어드 스토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보면 엔지니어드 스토를 설치를 안 하더라도 기본 인조 대리석은 해주잖아요. 그 근데 그거를 약간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일단 첫번째는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쁘다 엔지니어스토너가 이쁘기 뭐 때문에 물론 내구성이라든지 제품의 상태는 당연히 퀄리티 좋아지고 기능적으로도 향상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더 이쁘니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 기능성보다는 심미적인 게 조금 더제 생각은 대표님 생각은 그리고 상판과 네. 미도열 같이 말고 올라가니까 그렇죠 아, 그런 부분들 뭐 금액적인 부분에도 한번 네. 도 확인해가지고 결정해야 음. 되는 문제지만 네네. 아무튼 그렇게 좀 결정하면 될것 같다 자복도아트월은 패스 그냥 이건 왜요? 그냥 기능적인 게 없잖아요 아트월이 패스 안 합니다 네. 패스 <웃음> 추천하지는 음? 않는다 저는 저는 저는 난 아무 말안 했어요 아. <웃음> 자 그리고 네. 삼연동 슬라이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이건 아예 문을 안 주는 건가요? 어, 바... 이렇게도 안 되는 건가요? 나도 몰라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열리는데 그러니까 이걸삼연동으 바꿔준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문 자체가 없는 건지 아니 그냥 뻥 비워주는 건지 그런 걸좀 제공해 주세요 전화하면 제, 전화 재건설은 제공하라 제공하라 <웃음> 전화하면 되잖아요 하세요 <웃음>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해도 대기. 그냥 알수 있게 예,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대림 그 영상에 아, 대한... 3 d 다 구현해놓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통 보면 3D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잘 찍었지만 뭐 그렇죠 그런 부분만이라도 3D를 좀 해주면 아 처리를 뭐 처리를 좀 해주면 좋지 않나 이 영상을 광고 대행사가 싫어합니다 왜요? <웃음> 복잡하니까 알게 뭐야 <웃음> 자 그리고 어. 고급형 시스템이 아, 이것도 이게 좀 애매하죠 뭐가 고급이고 뭐가 고급이 아닌건지 그러니까 네. 잘 모르겠어 넘어가시죠 음, 네. 그리고... 자, 안방에 삼연동슬라이딩또 도로... 슬라이딩 나왔어 그러 이제 문은 주는데 슬라이딩으로 바뀌는건지 아니면 그냥 공들인지 네. 아예 없는 뭐, 알 수가 없죠 네, 알수 네. 네. 고급시... 없죠 알... 알 수... 알 수... 알 수... 알알 수... 알 수... 알 수... 알알 수... 너무 하시네 그냥, 그냥 아, 타고요 서또 네. 깨난 거를 이것도 자. 자, 고급형 또 나왔어 <웃음> 도대체 뭐가고 고급형이냐고 뭐가? 뭐 VR 통해서 이게 고급형구나알수 있겠지만 기본형이 뭔지를 또알 수가 없고 그 기본형이 한게나와있어야 그렇죠. 뭐 VR이 네. 그게 나와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 왜 그러냐면, 애매하다. 왜그러냐면요 저는 특히나 이제 시스템 가구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3D 이미지가 그러니까 구현된 이미지가 없으면 3D라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음. 시스템 선반이 어떻게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서랍장이 줄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게알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네. 네. <웃음> 그다고좀 <웃음> 가라앉히시거든요. 아, 네. 아, 열받네. <웃음> 자, 다음, 포셰린 타일. 포셰린 타일은, 이거는 뭐, 직과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이게 아니면 네. 강마루가, 보통은 들어가야 되니까. 네. 강마루가, 어떤 강마루 들어가는지. 이런 어. 것도 보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 보면, 표피로 붙여있어요. 아, 있죠, 있죠. 이걸 안할 때는 이런 강마루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음. 사실은, 그것도, 그럼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얘에 있는 상태에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만으로도 확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요거 대,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기는 음. 해요. 여기 음. 보시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음. 있습니다. 유상옵션 안내문이라 해가지고 음.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음. 보시고. 글자하고 숫자 뭐 아세요? 아. <웃음> 글자하고 숫자 뭐아시냐 아, 뭐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큰, 제일 큰 아니잖아요. 뭐라고? <웃음> 제일 큰 <웃음> <우선> 사랑이, 제일 큰 <웃음> 사랑이 왜 큰일 <웃음> 아무튼 저 요렇게 좀 전략 네.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여러분 있습니다. 아, 이, 이, 이부가 있습니다. 맞는 단어? 이부 이부가 있습니다. 이부는 대표님하고 같이 이보드라서 토를 직접 해보는 시간을 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